네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로드뷰입니다. 지금 제 앞에 있는 건물은 SRT 수서역이고요. 저는 지금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. 어, 시원님께서 며칠 전에 저 광주 어, 풍암동 로드뷰 해달라고 어,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별로 와닿지 가 않았었거든요. 약간 도리도 벌고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어차피 이제 미국도 가는 마당에 뭐 광주라고 목적게뭐 있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계획을 짜고 오늘 실행에 옮기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노트북을 들고 있지 않아요. 지금 이제 광주에서 좀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네. 노트북 무게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이제 짐을 갖고 이동하는 거여서 지금 최대한 이제 이것도 무편집으로 진행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모자이크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한동 먼저 찍고, 그 다음에, 이제 점심쯤에, 어, 전남대 넘어가서, 전남대 좀도로 바꿀 예정이고요. 어, 오후 시간대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, 아직은 미정입니다. 선 시작과 공장 시설과 관련돼서 어특 서울에 도착하신 후에도 바로 비상터치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